you mm -hmm. 하세요 길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모닉 그룹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 애니어그램을 접하는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을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중심 구분법과 혼입의한 구분법이 충분히 익숙해진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모닉을 애니어그램 도형으로 해석하기. 지난 영상에서 구분을 했죠. 오늘은 2번과 7번을 차례인데요. 2번과 7번 이두 유형은 마치 거울 이미지처럼 정반대이면서도 묘하게 닮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 유형을 깊이 알수록 자신의 유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자신의 유형을 제대로 알려면 다른 유형 전체를 알아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2차 유형이라면 세 가지 유형이 자신의 거울 이미지가 됩니다. 2번이라면 4번, 1번, 7번이 거울 이미지고요. 7번이라. 5번, 8번, 2번이 거울 이미지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형을 정확히 알려면 최소한 이세가지 유형이 자신과 어떤 점이 닮았고 어떤 점이 정반대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 거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2번, 7번의 하모닉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2번, 7번은 9번과 함께 긍정적 전망그룹으로 묶이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을 낙관이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냥 제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좀 편하게 부른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호니비안 그룹이 기본 설정 모드, 디폴트 모드라면 하모니 그룹은 비상작동 모드, 이머전시 모드라고 했습니다. 그냥 모드1, 모드2라고 해도 되고요. 모든 유형에게 이렇게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니비안만 알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비로소 그 유형의 전체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허니비안부터 보겠습니다. 애니고그램도형에서 7번의 허니비안은 이런 모양이었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사선으로 길쭉한 뒤집힌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 구조를 8번, 3번과 공유하고요. 이 사람들을 어설티브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신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고 본능이 딱 붙어있죠. 그리고 감정이 그 반대편에 뚝 떨어져 있고요. 감정이 왕따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노는 거죠. 그리고 2번의 혼니비아는 이런 모양이에요. 7번과는 좌우 대칭이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으로 길쭉한 뒤집힌 삼각형 모양. 이 구조를 1번, 6번과 공유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컴플라이언트입니다. 아이들은 감정, 본능이 딱 붙어있죠. 그리고 사고가 그 반대편에 떨어져 따로 놉니다. 2번과 7번의 디폴트 모드. 모드 1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주로 평상시 모습이 이렇고요.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 감정이 왕따라 한쪽 구석에 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 본능이 나서서 이 감정이 해야 할 일까지 다 해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7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과 놀이나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7번이 자기한테 익숙한 걸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 7번이 누군가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만 있으면 매우 힘들어 한다고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정을 직접 다루는 걸 어려워 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사고 본능을 다루는 게 훨씬 편하고 익숙하다는 거예요 7번이 감정이 메말랐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 내가 아는 친번은 그렇게 메마른 것 같지 않던데 오히려 누구보다도 감정표현이 격한 스타일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7번은 거의 항상 흥분상태죠 이런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7번이 사고형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하죠. 아니, 그런 사람이 사고형이라고? 엄청 감정적이던데?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격하게 보이는 게 주로 즐거움이나 기쁨 이런 감정일 경우가 많 흥분상태라는 것도 이런 감정이 동반된 상태고요. 7번이 메말랐다는 건 그와는 전혀 반대쪽의 감정, 즉 슬픔이나 우울함 이런 거에 7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7번은 슬픔으로부터 달아나는 성향이 9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거든요. 우울한 감정을 지나칠 정도로 꺼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인 기쁨과 즐거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개그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 7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이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라는게 호기심이나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 이런 것과 관련 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개그맨이 웃기는게 뭘로 웃기는 겁니까? 이런걸로 웃기는 거잖아요. 사고형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아주 전형적인 7번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친 장례식에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슬프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슬퍼서 혹은 너무나 슬퍼질까봐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합니다. 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정신은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본능, 감정, 사고입니다. 여기서 7번은 2차 유형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기능들이 순차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사고가 대장, 본능이 꼬붕, 감정이 왕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요. 의식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2차 유형이 1차 유형보다 더한 거죠. 2차 유형 3번 역시 감정이 무 의식의 영역에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단순한 왕따가 아니라 대장이기도 하잖아요. 3번은 감정고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2차 유형들의 왕따 기능은 말 그대로 미발달된 영역.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7번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사실은 슬픈데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7번이 이렇게 감정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면 2번은 사고를 잘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랬죠 사고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사고라는 거는 자유, 독립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전에 컴플라이언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어설티브가 감정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사고 본능으로 감정이 해야 할 일을 대체해버리듯이 그래서 7번은 놀이, 8번은 싸움, 3번은 일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런데 컴플라이언트는 사고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감정 본능으로 사고가 해야 할 일을 대체해버린다고 했어요. 감정 본능이 뭐라고 했죠? 연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사자 무리, 늑대 무리의 연대감, 삶과 죽음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본능적인 느낌이 사고를 대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한쪽에 젖혀두고 공. 운동체의 의견을 따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애니어그램에서 사고란 자유 독립, 이런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엄마를 떠올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엄마의 이미지를 바라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 혼자 따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엄마는 자기 맘대로 살수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따로 살 수도 없고요. 이유가 뭐죠? 아이들 때문이죠. 자기가 낳고 키우는 아이들. 엄마라는 이름 자체가 아이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주는 존재 가 있어야 비로소 엄마가 되는 거니깐요. 이번 유형의 사고가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엄마의 상황과 닮아 있는 거예요. 엄마는 자유 독립과는 별로 친하다고 할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엄마도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면 다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엄마니까. 엄마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유형이 7번이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7번은 2번의 거울 이미지예요. 대칭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연구가를 본적 있어요. 1번, 8번은 아빠의 이미지 2번, 7번은 엄마의 이미지 4번, 5번은 아이의 이미지를 상징한다는 거죠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번은 감정이 2번은 사고가 무의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따가 된 기능이 무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때가 모두 1에서 모두 2로 전환되는 상황인 겁니다 7번의 의식세계는 주로 사고 본능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감정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7번의 기본설정 모드 디폴트 모드라는 거예요 모두 모드 1이죠 그런데 모두 2로 전환되면 아머니 그룹이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7번의 디폴트 모드고요. 이게 2번의 디폴트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건 두 유형의 이머전시 모드입니다. 하모닉이죠. 이 구조를 9번과 공유한다고 했죠. 자, 9번 설명은 지난번에 했죠. 2번과 7번도 비슷해요. 사고와 감정이 충돌하고 있죠. 이때 9번은 어떻게 대처한다고 했죠? 괜찮아. 별일 아니야. 잘 되겠지 뭐. 이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낙관이들이다 그런다고 했잖아요. 2번, 7번의 대처 방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신승리라는 겁니다. 근데 2번, 7번이 9번과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다른 거죠. 혼입변은 는세 유형이 다 다르니깐요. 자 이제 이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2차 유형은 1차 유형보다 좀 복잡해요. 천천히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먼저 7번의 경우를 볼게요. 2번도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울 이미지라고 했죠. 보세요. 7번의 사고 포인트는 그대로 있죠. 7번 유형은 사고 고착이죠. 고착된 포인트는 그대로입니다. 그 외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사고 포인트는 그대로 있고 감정 그리고 본능 포인트가 바뀝니다 감정 포인트는 3번에서 2번으로 바뀌죠 그리고 본능 포인트는 8번에서 9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건 7번 얘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감정고착이죠. 고착 포인트가 2번 포인트입니다. 이건 그대로고요. 사고 포인트가 6번에서 7번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본능 포인트는 1번에서 9번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둬야 할게 있어요. 에어그램 도형의 삼각형의 꼭지점 3, 6, 9이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포인트는 각각 감정, 사고, 본능 포인트의 중심 포인트들입니다. 그렇죠. 이 중심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요. 제로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9번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본능 포인트가 8번, 9번, 1번이잖아요. 여기서 제로 포인트 9번을 중심으로 8번 방향과 1번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8번 방향은 본능을 외부로 폭발시키는 방향이고 1번 방향은 본능을 내면으로 억누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본능은 8번 포인트에서 가장 강력하게 폭발하고 1번 포인트에서 억누르는 압력이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 포인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본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능 제로 포인트죠. 하지만 실제로는 양쪽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 폭발시키는 방향의 힘과 내면으로 억누르는 방향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개 등의 영향으로 9번이 제로 포인트를 벗어나 8번 방향 혹은 1번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렇게 순둥순둥해 보이던 9번이 갑자기 8번처럼 분노가 폭발하거나 혹은 1번처럼 주변 사람이 깝깝해할 정도로 욕망을 통제하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9번 포인트는 본능이 없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일종의 휴화산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번, 6번, 9번은 각각 감정 제로 포인트, 사고 제로 포인트, 본능 제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모닉 해석으로 돌아가 볼게요. 7번이 혼이위안에서 하모닉으로 바뀔 때, 포인트가 3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죠. 감정이 원래 제로 포인트였는데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값을 가지면서 나타난 거예요. 이번은 감정이 외부로 향하고 4번은 감정이 내면으로 향하죠. 각각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정이 제로 값에서 양의 값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정이 의식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 감정이 사고와 충돌하는 거예요. 근런데 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타인과의 관계가 갑자기 문제가 되면서 나의 자유와 독립 이런 것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건 본능 포인트가 9번 포인트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본능 제로 포인트죠. 자기가 무슨 얘깁니까? 감정 스위치는 켜지고 본능 스위치는 꼬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번도 비슷해요. 7번의 거울 이미지라고 했죠. 이번엔 사고 포인트가 제로 포인트 6번에서 7번으로 바뀝니다. 사고가 의식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2번이 거의 잊고 지냈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이 현재 나와 밀착된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과 충돌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본능 포인트가 1번에서 9번으로 바뀌고요 제로 포인트로 바뀌었다는 거죠 본능이 의식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은 사고 스위치가 켜지고 본능 스위치가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7번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대칭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2번, 7번은 9번의 하모닉 구조와 동일한 모양을 갖게 되면서 사고와 감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세 유형 모두 대처 방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텍스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모닉을 설명할 때 낙관이들 즉 긍정적 전망그룹은 욕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7번은 타인의 욕구를 무시하고 2번은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며 9번은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둘다 무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쉽게 납득이 안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자세한 해석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